1. 애정을 표현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보통 ISJ는 t 본인과 극소수의 바운더리 멤버들을 위해 생활합니다. 그래서 애정표현을 행동으로 몸속 보여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2. 애정표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애정표현이 효율적일 때가 많지만 가끔은 말뿐인 애정표현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ISJ들은 t 이 주차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말뿐인 애정표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 미안해 한마디 로 끝날 일이 심한 말다툼과 자아성찰 끝에 힘겹게 종결될 때가 있습니다. 3. 말로 하는 애정표현이 너무 부끄러워서 ISTJ도 애정표현을 하고 싶어서 머릿속에 생각한 적은 많지만 입술 밖으로 말하는데 실패한 적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의 틀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언어적 애정표현에 힘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지 딥러닝 시키면 좋습니다. 이런 딥러닝 학습은 절대 하루아침에 완료되지 않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떼듯이 IST도 애정표현 첫걸음을 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고된 훈련이겠지만 그만큼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주시야스드당유통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 원 ISTJ 월드 멤버십 에 입하시 마유 bonin dung fan yu n g s n vlog, asmr dung, total nega benefit yul nu lil su su n a d e r u c h k